난 네가 좋아 너도 나 좋아 하게 될 거야 I know that sounds like crazy 결국 넌 행복할 거야 너도 나만 쳐다보게 될 거야 We we'll were shining We'll be loving Do you ever feel my love? 우리는 사랑하게 될 걸. 넌 나만 바라보고 말 걸. You are such a lovely girl. I'm a such a lovely boy. 날 결국 사랑하게 될 걸. 넌 나만 바라보고 말 걸. 결국, 엔 n d happy ending. 예. Yeah. 수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거리 아무렇지 않게 보는 풍경에 어딘가 부족한 특별한 거그 안에 감춰둔 따뜻한 맘이 형색색의 빛깔들로 살아너두눈속 가득 행복을 담아 자꾸만 바람에 흔들리고 세상에 자꾸 나 흔들어도 평범하지 않은 나만의썸그 어느 숨은 나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왜다들 걱정에 네 잠못 이루고 있는지 Do you ever feel my love? 우리는 사랑하게 될걸난 나만 바라보고 말걸 You are such lovely girl I'm such lovely boy 날 결국 사랑하게 될걸난 나만 바라보고 말걸 결국엔 happy ending 날 알수 있나요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나를 알고 있나요 그땐는널 Do you ever feel my love 우리는 사랑하게 될걸난 나만 바라보고 말걸 You r e such a lovely girl I was such a lovely boy 날 결국 사랑하게 될걸 넌 나만 바라보고 말걸 결국엔